사람들이 경쟁을 되게,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많이 하지만요.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모두가 천재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돈은 중요하죠. 돈이 있으면 은할수 있는 게 많아지고 하지 못하는 건 줄어드니까요. 뭐가 돈이 될거라 생각하냐. 그 아이템이 무엇이냐. 저는 사실 이게 오히려 안 중요하다 봐요.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 게 저는 20대 때 제가 뭘뭘 뭘 잘하는지도 몰랐고 제 역량도 잘 몰랐거든요.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어지간한 천재가 아닌 이상에야 본인이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굴할 기회가 없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일단 본인이 잘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블로그에 오래전부터 글을 써오다 보니까 그리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글을 잘 쓰는 지는 모르겠으나 와... 글을 잘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잘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글을 카피하지는 않지만 전 나름대로 저 스스로 생각한 부분을 글로 옮기면서 계속 저 자신을 가다듬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쓰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거쳐서 글을 계속 써오고 그거를 저 자신이 훈련화하다 보니까 점점 더 나아진 거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남들이 이해하기 쉬운 글을 써야겠다. 이거 하나만 딱 이제 제가 삼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보통 보면 되게 사람들이 이제 그 착각이 쉬운 게 뭔가, 이제, 그, 장치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되게 화려한 수식어들이 많이 붙은 글, 뭐, 인용, 이렇게 많이 하는 글들, 오, 저거 뭐 멋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글들이 멋있다거나 잘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은, 글의 핵심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문학은 모르겠지만요. 경제 경영 쪽이나 이런, 저기, 실용적인 글쓰기 쪽은요. 글을 쓸때 내가 멋있어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타인을 설득한 게 목적이고, 타인에게 이해를 시키는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내 글이 되게 화려하게 보이는 수식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읽기 쉽게, 읽어도 별로 지루하지 않게 하느냐. 좀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글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오래 쌓이니까 저도 모르게 체득화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체득화 되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뭐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순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의 경험, 역량과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누적을 시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뭔가 바뀌는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뭐 조금 했다고 해서 바뀌는 걸 기대, 기대해서도 안 되죠. 근데 그게 누적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그게 본인의 실력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게 본인이 잘하는 게 되는 거고요. 기준점을 천재로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보통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보통, 아우, 저,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하니까 난 저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경쟁을 되게,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많이 하지만요.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모두가 천재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개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시장성이 생겨요. 거기서 경쟁하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재를 근으로 둘지 말 것. 자기 나름대로 계속 꾸준 하게 쌓아 나갈 것.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개선시켜 나갈 것.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본인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제가 제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계속 발전하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거든요 일단 저는 남들보다 이제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글을 많이 읽는 편이고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글을 많이 쓰는 편이죠 처음에는 일로 했지만은 그리고 그거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하면 할수록 느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일을 많이 하면서 일을 대충 하려고 한 적은 해본 적은 없어요 하면은 무조건 최고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자료조사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글도 잘 구성을 해야 되죠 뭐, 글쓰기에 따로 저는 연습을 하진 않지만요 매번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목표치를 높이고 거기에 맞추도록 이제 글을 쓰고 자료를 조사하고 이야기를 구성하고 하는 결과가 누적되어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저는 된게 아닌가 싶어요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이제 글을 쓰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블로그 시절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해요. 이제, 애초에 지금 저는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글을 쓰는 이제 프로고 이제 전업 작가니까 지금 상황에서 연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언제나 저는 실전이에요. 매번이 실전이에요. 근데 실전으로 가기 전에 충분히 그만큼 많이 이제 글을 쓰면서 본인이 쓴 글을 읽어보면 뭔가 이상한 거 알잖아요. 뭔가 자의식, 뭔가, 뭔가 자기가 너무 글잘 쓴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 글에 단점이 안 보여요. 막상 보다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글도 많이 읽어보고 많이 비교할 줄 알아야죠. 내가 쓰지 못하는 방식의 글도 있을 수가 있,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문학 쪽에서 보면 되게 글잘쓴 분들 정말 감탄스럽죠. 와, 저런 걸 어떻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근데 저는 거기에서 열등감까지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나분, 나는 나. 나는 나 나름대로 내 영역에서 최대한 전달성이 높은 글을 쓰겠다. 블로그에서 글을 쓰는 초창기 때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주안점을 뒀던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달성 높게 할수 있을까? 그걸 저 스스로 고민하고 제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를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게 저도 이제 나름대로 누적되어서 지금의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우, 제일 어려운 질문이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다. 일단 돈은 중요하죠. 돈은 중요하죠. 돈이 있으면 은할수 있는 게 많아지고 하지 못하는 건 줄어드니까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돈을 가지고 싶다라는 고 얘기는 다들 많이 하죠. 돈을 가지면 할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요.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은. 근데 그 하고 싶은 게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본인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산다. 무언가를 사고 내가 이걸 과식거리로 삼는다. 내가 정말 돈을 가지고 싶어 한 걸까요? 나의 결핍을 채우려 한 걸까요? 결핍은 다른 방향으로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믿지않아요 저는 저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고 돈은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중요하죠. 하지만 돈만큼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대한 관점이나 기준점이 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그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뭔지 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이제 중요한 게 아닌가 말장난 같겠지만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래서 돈을 쓸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답변을 알면 은 제가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죠 <웃음> 어, 정말 이거를 알수 없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사업 이걸 안 다쳐도요, 내가 그 산업에서 승자가 되는 건 별개의 얘기고요. 그래서 뭐가 될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산업도 그렇고요. 경쟁 경쟁이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곳에서는요, 나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생각을 하고 움직여요. 그래서 대부분 어렵습니다 대부분 어려워요 nft 뭐 이런거 얘기하실 텐데 대부분 다 이제 직접 뛰어들면 정말로 어려워요 왜냐면 남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남들 그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거죠 뭐가 돈이 될거라 생각하냐그 아이템이 무엇이냐 저는 사실 이게 오히려 안 중요하다 봐요 사업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특히나 스타트업계에서는 아이템이 훌륭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이템이 무엇이냐보다요 그 아이템을 성공시킬 역량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 대표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 뭐 조직 문화 아니 아이템을 찾는 능력 시장을 발굴하는 능력 이것도 물론 필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본조달 능력이더라고요 왜냐면 스타트업은 언제 망할지 몰라요. 언제 망할지 모르고 고르고, 언제 내 돈이 다 날아가고 또 이제 돈이 필요하기될 순간이 오게 될줄 몰라요. 그때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상대방보다 경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려면 돈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돈이 빠져나가는 걸 메꾸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금 조달을 할 능력이 없으면 결국 망하게 된 거죠. 그만큼 돈이 있어야 그만큼 오래 경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기업이 영속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은 아이템도 중요하죠. 아이템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참 냉정한 경쟁의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템도 좋치면그 아이템을 성공시킬 역량을 갖추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저 이런, 이런 질문 어디 가서 많이 받는데요 어, 저는 알아요. 저는 사업에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은 재능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인간의 모든 부분인들이 다 그렇듯이 재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 학습과 노력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재능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좀 공부하고 한뭐 1, 2년 이제 뭐 연습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럼 피아노 이제 뭐 세계적인 피아노 콩르에서 우승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한뭐 1, 2년 연습하면은 월드컵 나갈 수있어 국가대표로서 월드컵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되 이렇게 질문하면은 한 명도, 단한 명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업은 그렇게, 그렇다고 얘기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되게 훌륭하신 사업가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돈만 있으면은 난할수 있을 것 같아. 좀 특이하죠? 이게 되게 사업도 재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사람들이 간과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재밌게도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책좀 읽으면, 아, 나도 투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안 되잖아요. 손실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투자에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저는 저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할 만한 재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저는 다른 부분에서 재능이 있죠.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분석하는 데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 이건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재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껏 글을 써오고 할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데 여러분들은 재능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재능을 발견하면 잘하는 것 재능은 잘하는 거잖아요 정말 잘하는 건지 를 알려면 은 많이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세요 저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드랙 퍼포먼스만은 사람이었으면 어 사람들이 저를 찾지 않았겠죠? 네. 아빠는 말씀은 안 하지만 저를 딸처럼 생각을 했고 세상이 날 혐오했는데 부모 마저도 저를 인정하지 않고 혐오했다면 아마 전이 세상이 없었겠죠 그래서